화보 촬영 현장이고요. 화신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음, 뭔가 화보 여러 개 찍었는데 어, 생각보다 더 파격적인 의상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딩 <웃음> 어, 모자 이렇게 처음부터 봤어요. 그해리포터의 뭐야 반 배정하는 모자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. 홀리핑덤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. 아, <웃음> 아 웃기다. <웃음> 해변 같은 해변에서 어, 칵테일 한잔딱할거 <웃음> 그런 느낌.